영상 촬영 및 편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리 썸네일 대강 그려보고 기획안도 만들어 보고 대본 만든 다음에 촬영 하세요 그냥 일단 찍고 편집하시는 분들은 영상 편집할 때 여러 번 영상 돌려 보느라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발음 매우 중요하죠 발음 명확하신가요? 발음 이상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발음규정 관련 영상 보고 연습하세요 말투입니다 내 시청자층이 사용하는 말투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말하시는 게 좋아요 유명 유튜브 영상 보시면 말하는 게 일상 말투랑은 전혀 다릅니다 또 영상 초반 20초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영상을 이탈하는 구간인데 영상을 끝까지 볼수 있게 텐션 있게 흥미롭게 영상 만드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프닝은 자기소개 사전 설명이 너무 길지 않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요즘은 영상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나 영상을 봐야 할 이유에 대해 10초 넣고 1초 이내 짧은 오프닝 하는 식이 가장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보죠 영상에 늘어지는 부분은 무조건 다 커트 하세요 방송 영상도 5시간 동안 4대 이상의 카메라로 녹화하게 되면 20시간 분량인데 다 자르고 50분짜리로 만듭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유튜버 분들은 보통 아 이제 다 됐다 하고 생각하시는 지점에서 다시 30% 이상 잘라내시면 꽉 차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막은 자막 자동으로 보이는 태그가 요즘 잘안 먹혀요 해외 시청자 노리는 분 아니면 영상에 자막 포함 시켜서 업로드 해야 하는데 부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쓰시면 자막 넣기 매우 편합니다 저도 그걸 쓰고 있고요 음성 인식하여 자동으로 자막 변환시켜줍니다 자막은 영상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거나 영상을 보완해주는 개념으로 쓰시면 좋고 모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 필요는 필요 없습니다 영상 효과 배우시지 마시고 자막 스킬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 몰입시키는 데도움이 됩니다 효과음은 아이들이 타켓이 아닌 이상 효과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요즘 보면 은 너무 시끄럽게 효과음 넣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배경음입니다 배경음 시청자가 배워야 하는 정보 영상이면 배경음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배경음 간단히 넣어주세요 오디오가 비거나 영상이 지루한 부분들은 배경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시리즈물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구독 잘 눌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영상 퀄리티 올리셔야 합니다 얼만큼? 많이 내가 보면 재밌어도 남이 보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 사람들 대부분 처음에 콩깍지가 씌어서 분명히 시청자들이 별로라고 느낄 만한 재미없는 영상인데 자기가 스스로 애착이 가는 거예요. 영상 안 봐주는 시청자 탓하는 경우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유튜버 100명 이상 조사한 결과 유튜버 평균 영상 편집 시간이 6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제거 보시는 분들 6시간 동안 유튜버 편집하실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고민합니다.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 6시간 동안 편집해보세요. 6시간 이상 하시다 보면 은 퀄리티가 매우 상승하고 내가 할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